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머더 마피아로 찾아왔습니다. 자 리현 님! 오늘도 군복을 입고 왔어요. 충성! 네. 하, 답답하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요루루 님 벌레네요? 진짜 벌레 같다. 네? 진짜 벌레 같아. 너무해. <웃음> 아! 그리고 오늘 스파이 복장을 입고 온 미호님 섹시 오 마이 갓 그리고 오늘 마피아 복장을 입고 왔네 정장을 입고 왔네 마피아가 아닙니다 그럼요 나는 셜록컨즈입니다아 탐정이야? 예스. 그건 또 몰랐네 자 그러면 은 오늘 머더마피아 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은 살인자 한명 경찰 한 명이 걸리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자연스럽게 시민이 되겠죠 근데 시민분들도 게임에 들어가셔서 독보기 다섯 개를 모으면 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<웃음> 마피아를 찾아서 마피아를 죽이거나 마피아가 모든 사람들을 죽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집안에 독보기가 없죠? 어나 많은데 냥냥. 못 보시는 거 아닌가? 그런가? 내 <웃음> 하나도 못넣었어요아 핑크색 김녀다. 어떻게 알아? 느낌이 그래. 헤이 입자. 아이고 돋보기 남한테 기부 가능한가요? 아 그럼요. 그럼요 그럼요. 아 선착순 한명 피아노빵. 피아노빵 아, 몇? 피아노빵에 어, 몇개 주시는데? 아 멈춰 멈춰, 멈춰. 네가 살인마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. 아아어 제가 살인마는 앞으로 다시는 공주 탈영을 하지 않겠습니다. 어, 어 생세이 가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와. 우와, 어. 우와 돋보기가 여섯 기가 됐어. 하나만 아, 네. 아, 네. <웃음> 더 있으면 되는데. 아뭐 믿지 마세요 상대방들을. 난안 믿어. 떡국 하나만 주실 분. 이거 살짝 냄새 나는데? 있어요. 아 되지 마세요. 어, 찾았다. 되지 마 이거 오깨 만들어요. 미아야. 떡국 두 개만 줘 봐. 네. 야맹 님. 네? 가까이오지마세요 떡국이 두 개가 필요 아, 니가 먹으면 어떻게 해? 제가 두개다 가져왔어.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돋보기를 일곱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돋보기를 돋보기를 이제 총으로 만들려면 한 명이라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 수 있어요 <웃음>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돋보기를 좀 나눠 드릴 수 있단 말씀드니다 여러분 저한테 두 개만 주세요 그러면 저 여섯 개 있어요 제가 돋보기를 두개 드리면 저한테 뭘 해주실 수 있죠? 제가 지켜드릴게요 마니펄드 드리고계니다 만들었다 응? 어? 어디 어디 어디 만들었다는데? 총으로 만들었다고? 총을 꺼내보세요 그러면 누구야? 어디어디? 어디? 어? 어? 그러네? 어? 진짜네? 진짜 아 많잖아? 여기 클로아나뿐입니다! <웃음> 아 못먹었어! 아! 야, 안 만들어. 왜 안만들어? 니네 만들어봐! 니네 만들어봐! 아니 안만들어져 안만들어집니다 어, 아, 파랑님 일로오세요 파랑님 일로와! 에어 네. 뭐야? 그러면? 야 그러면 총이 아, 총이! 그럼? 잠깐만! 나만 만 그러면 김디야보이는데 나 아니지 김 만들어 아, 아, 아 내가 만들어 볼게 내가 만들어 볼게 여섯 개 모아야 되네 저 만들었어요 민장 저 만들었으면 이거 김아버리아 혼자만 없잖아 아 뭐야 이거 왜 시작할 있겠다. 때 아파요 아쎄요도 있죠 아플 수도, <웃음> 아플 수도 있는 거지 피는 안 달잖아요. 그렇구나. 그래 기분이 나쁘잖아요. 어, 요리로 당당한 거 보니까 요리 약간.. 약간. 음, 내, 내 눈앞에.. 그 사.. 랑이 죽었다. 아니 이 맵에는 왜 돋보기가 없어요? 파.. 파란색이 법범이 파란색? 김미야다. 김미가 <웃음> 파란색의 범범이? 어. 내가 파란색이거든요. 내가 싸볼게 파란색 그냥. 나 어? 경찰이거든? 아, 어안 돼요. 김이야 이거. 야너 파란색 누구야 너 말하지 않으면 쏠 거야. 누구야? 나는 죽었는데? 아닌가? 그러니까. 아, 님이야. 너 누구야? 말해. 말하지 않으면 쏠 거야. 나는 아. 너너뭐 도지? 아니. 느낌이 세하지 않아? 어, 아니. 느낌 세. 쏴 봐야겠다, 그냥. 아니. 아니네. 어? 어? 아니, 그럼 요르르다 어? 저, 저 아니에요! 요르르 뭔가 이상하다고 아 아니다 했었구나. 아니라니까 아니, 그러면은 맞아요. 보라색이 둘중 하나가 범인이라는 거네요? 네자 그러면은 최첨단 과학 수사로 한번 두, 맞춰보겠습니다 코콜요 맞아요? 요로르 뭔가 적극적이 나. 콜라는 맛있어 맛있으면 나 근데 진짜 아닌데 맛있으면 뭐야? 근데 그다음 또 먹어. 또 먹지. 파란색이다. 또 먹으면 백탈나. 아니야 진짜 이, 이, 내가 처음 시작부터 뭔가 요로를 이상한 짓 그랬지. 저 과도한 하이 텐션 이전에 없었던 파나 <웃음>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. 파란색이. 아니 제가 사람 죽였어. 그래서 사람 안 죽였어. 요안 죽였는데 자꾸 저한테 저렇게 보니까 정말 오히려 잠면이면 수상한 것 같습니다. 점점 작가가는게 이상하지 않아요? 그러면은. 솔직히 아, 거 솔직히 없아 제가 또최철당 과학 수사를 압니다 머더는 총을 먹지 못해요 네 총을 한번 뿌려볼게요 네. 안돼! 헤한테뿌려아아왜내말안믿는거예요 진짜 <웃음> <웃음> 자 막판 하겠습니다 네 <웃음> 이번엔좀 oh 다른 맵인가봐 아니네 oh 이번에는 최대한 이겨보는 쪽으로 가야겠다. 연이 연이 뻔. 이거 불끄는 건 리안 알 리안. 박사 맞춰서 불끄고 있어. 불끄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불끄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어지러워. 만해이번엔 한번 좀 추리를 해보는 느낌으로 가죠. 머리를 써보자, 머리를. 여기 원래 들어갈 수 머리를 써보자. 주황색은 네. 저기 있고. 네. 아 근데 독보기가 네. 네. 없냐? 네. 저도 보라색하고 네. 네. 초록색하고 저 위에 있고. 파란 색깔은 계속 독보기 찾고 있으니까 없어. 파란색이 단미오고. 맞죠, 단미오님? 네 맞아요 지금.네.그럼 파.그러면은 독보기를 찾고 어? 있었던 단미호는 범인이 아니고 나도 범인이 아니야.왜요?아 저는.아니요.근데 난 진짜 아니에요.왜냐? 독보를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보그러면 저기 세 저기 세명중한 명이에요. 진짜 모든 걸 걸고.주황색 아니에요. 경찰이거든요.그러면은 보라색이나 초록색이 범인이네요. 100%입니다. <웃음> 보라색이 좀 수상한데요. 네, 이거 네. 김리아입니다. 네. 김리아 써보세요. 후회 없는 선택일 걸요? 감 감정이. 감장... 아줌은 주리로 하자고안 했나요? 저기. <웃음> 그냥 그냥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하네. 감정 주제 한 주. 뭐늘 너무 답답해. 좀좀때지 마세요. 윤모야, 왜 하필 너야? 어? <웃음> 예? <웃음> 왜 하필 너도 마피아 같이 하는 게 너냐고. 어? 죽는 소리 났어. 안 죽는다, 아무도. 어? 아 그래? 네. 아, 죽는 건데. 저는.. 네, 저는 네, 네, 임장장님이 좋습니다 <웃음> 가라구! 네, 이해하지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마십오 누가 돋보기 네, 다 싹쓸이 있나봐 없어, 나는 돋보기가 진짜 돋보기가 <놀라> 있는 맨 맞아? 돋보기 합쳐야 됩니다 돋보기 1층에 하나 뿌릴게요 돋보비 합쳐야 됩니다 <놀라> 네, 합쳐 돋보기 합쳐주자 <놀라> 독보기 얘야, 니아는 아닌가봐, 이거 보라색이야 동철님도철이어요 동철이! 보라색보라색 보라색이! 보라색보라색아 김이야 김이야 라고 아냐! 나냐 내가... 내가 을니이 아니 그런 줄 알았어! 김이가나안 죽이니까! 그래가지고 얘줄 알았는데! 병장님이 니다 2층에 총 있어요! 네? 5 아... 아니네... 저는 흰 병장님이 좋습니다! 1대1 구도다. 오케이. 총 응. 먹었다. 죽었다, 넌. 진짜. 어디갔어? 뭐야, 뭐야. 어, <오>, 뭐야, <웃음> 뭐야. 너 여기 있잖아. 너 여기 있지? 너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여기 봐. 와! 여기 여기 여기 봐. 아, 아 놀래라! 와놀랬잖아나 아, 놀래. 아, 아, 놀랬잖아. 아, 진짜 너무 놀랐네. 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아, 너무 놀랬잖아자자 자 어쨌든 오늘 머더 마피아 오랜만에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.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I'm s o r